머신러닝의 세계는 방대합니다 방대한 세계에 입문한다는 것은 고도의 심리전이 필요한 일입니다 지금부터 공부를 대할 마음의 전략을 점검하고 우리 전장에 나섭시다 자, 최신 스마트폰을 구매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걸 사기 위해서 1년 동안 돈을 모았어요 그런데 배송이 일주일이 걸리는 바람에 매일 배송 추적 사이트를 들락 날락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드디어 손에 넣었습니다. 제품을 개봉할 때 기분이 정말 좋겠죠 이러한 기분을 머신러닝의 학습에서는 느낄 수 없는 걸까요? 일반적으로 비싼 제품일수록 기능이 많습니다 이때 이 많은 기능들을 언제 다 쓰나? 라며 한숨 쉬는 사람이 있을까요? 없겠죠? 우선 익숙한 기능을 먼저 사용해 볼 겁니다 그리고 틈틈이 새로운 기능들을 써볼 거예요 어떤 기능은 당장 사용해 볼 것이고 어떤 기능은 이름 정도만 눈여겨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름조차 모르는 미지의 기능들을 보면서 언젠가 다쓸 때가 있겠지라며 좋은 기분을 느낄 겁니다 혹시 이 과정이 고통스러운가요? 안 그럴 거예요 새로 산 스마트폰과 공부는 둘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왜 새로 산 스마트폰은 우리를 설레이게 하고 공부는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는 것일까요? 같은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과 공부거리로 생각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새로 산 스마트폰의 기능처럼 머신러닝의 여러 기능을 바라봅시다 머신러닝의 세계에는 다양한 개념과 도구들이 존재합니다 이 많은 것을 언제 다 공부하지? 라는 생각이 든다면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필요할 때 공부하고 지금은 어떤 분야가 있는지 구경해보자 라고 생각해 주세요 절망감 대신 설렘으로 공부를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머신러닝의 여러 기능들을 열고 할 것인데요 보다 보면 공부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드는 지점이 나타날 겁니다 이런 감정이 드는 것은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정도 공부면 충분하다는 뇌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뇌는 어떤 행위의 경제성을 판단하는 고도로 정교한 모델이 내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모델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경제성이 없어 라고 결정하면 1차 경고로 지루함을 발송합니다 시정이 안 되면 2차 경고로 절망감을 발송해요 이 경고를 계속 묵살하면 묵살당했던 행위의 그림자만 봐도 그 일을 피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뇌를 이기는 장사는 없어요 뇌의 말을 경청하세요 지루함이 강지되면 과감하게 이 수업의 졸업식이라고 할수 있는 수업을 마치며 챕터로 순간이동하시면 됩니다 미래 언젠가 이 공부를 다시 할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다시 찾아오시면 됩니다 수동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유보하는 전략을 취한다면 그만두는 순간이 기쁜 졸업이 될 것입니다 자, 시작합시다